안녕하세요. 화이네 프로입니다. 킬러이 이번에 새로 사실 작년도 썼는데요. 공식적인 거는 올해부터예요 제가 작년에는 메버릭을 썼었는데요. 사실 에픽 나와서 처음 시타하고 세팅하기 전에는 작년 거 쓰고 싶었거든요. 왜냐하면 작년 게 너무 좋아서. 이번에 새로 나온 에픽 스피드 작전거보다 더 좋더라고요. 아 조만간 우승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제 생각보다는 좀 빨리 우승을 해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제가 일단 클럽을 전부 다 지금 쓰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에픽 스피드가 제일 사실 마음에 들어요 일단 느낌 생긴 거 이런 것들 부터가 좋으니까 그냥 기분이 좋아서 더 멀리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똑바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좋습니다 부터는 제가 한 20년 썼어요 모델이 계속 바뀌긴 했지만 페이스를 화이트할 페이스로 계속 계속 지금 쓰고 있거든요 못 바꾸더라고요 감이 너무 좋아서 거리감도 그렇고 제가 켈로에가 아니더라도 퍼터는 계속 썼기 때문에 뭐 퍼터에 대한 칭찬은 얘기를 안 해도 자료 보면 다 나오실 것 같습니다 저 응원해주시고 항상 격려해주시는 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우승을 계기로 앞으로도 더 열심히 멋있는 모습으로 계속 발전하는 허인네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비거리의 한계를 깨며 최고의 찬사를 받아온 에픽 인간이 만든 제일브레이크를 넘어 AI가 설계한 제일브레이크로 에픽을 뛰어넘은 에픽으로 진화하다 에픽 이스백 l l a 로웨이